이두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이라는 칼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 이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것이 민주당의 부끄러운 민낯 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안박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이 쏜 총알을 어디 막을 수 있는지 역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국민이 쏜 총알을 감히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있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과 며칠 만에 예스롭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겹경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겹겹경사라고 해야 할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해야 할지 적절한 단어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다수의 석을 이용한 발목잡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날 맑은 대낮에 무지개가 뜨는 상스러운 조짐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일어난 네 가지의 기이한 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각각을 본다면 그다지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네 가지를 모두 다 듣고 나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실 만큼 신기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은 그냥 좋은 일일 뿐입니다. 두 가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대단한 겹경사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만약 한꺼번에 네 가지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어난 네 가지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취임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취임 일주일 전에 비해 무려 11%포인트 나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긍정평가는 52% 부정평가는 37% 이러한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은 용산 집무실의 선택에 대한 최초의 부정적 여론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으로 분석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시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문재인이 얼마나 국민과의 소통의 빵점이었던 것인지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두 대통령 간의 비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로 참모들과 소통을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대로라면 5월 말쯤 가서 어쩌면 70% 가까이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 보일 정도로 지금 분위기 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폭망 중입니다. 당 전체가 걸려도 너무 더럽게 걸려서 연이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반면에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은 행여 6.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까봐 즉각 박완주를 당에서 제명함으로써 신속한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날까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 성폭력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비위가 나왔다 하면 민주당이라는 점은 어떻게 봐야 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럴겁니다 또 나왔네 그것도 또 민주당이네 아시지 않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고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여배우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김환희 의원실의 성폭행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발언에 이르기까지 성비가 있었다면 모두 모두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만진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6.1 지방선거는 검수한박 아니라도 더불어만진당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폭망 분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가 이런 프랭카드를 내걸었겠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번째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창궐 상황은 뜻밖의 윤석열 정부에게 는 북한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아무 일 없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의 코로나 창궐이라니 북한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백신을 매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너무너무 갈망했는데도 문재인 재임 중에 북한의 코로나 창궐과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 마자 문재인이 그렇게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북한의 이런 상황이 마치 거짓말처럼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의 불행을 비웃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이 내부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소한 당장에는 윤석열 정부를 적대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그 점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작지 않은 호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35만 명의 이상 발열자가 발생했고 격리치료자는 18만 7 8 8 0여 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날인 12일 하루에만 1만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정도라는 것인데 정부를 통제하는 공산당의 입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상황을 인정할 정도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 창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북한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하던 중이었는데 북한이 코로나 창궐 사태를 맞았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에게 한풀 꺾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은 온갖 것들을 다퍼주어도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모욕을 당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때마침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이 오므러서 코로나 백신 및 의약품 원조를 명분 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재인은 온갖 쇼를 하면서 김정은에게 다가가려 했어도 안 되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북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나 운이 좋은지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에게 기울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완성을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5월 25일까지는 전국의 소상공인 370만명의 통장에 1가구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증금 이 꽂히기 때문입니다. 370만명의 소상공인들 각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한 가정당 3명인 경우를 계산한다면 총 1110만명에게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더한 선거운동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6일 지방선거에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게는 엄청난 호재이자 민주당으로서는 딱히 막을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엄청난 악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장지원금 공약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딱히 발목을 잡을 명분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입니다 4.15 때 민주당이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쏘면서 이용해 먹었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선거 부정까지 저질렀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해봤자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 통과를 안시켜 줄 경우 그것이 민주당을 더큰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둔 시점에 전국의 유권자 천만 명 이상의 통장에 이같이 금액이 꽂힌다는 것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되고 임시국회가 열려서 의결이 되면 늦어도 5월 25일까지는 소상공인들의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6월 1일 선거일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예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6.1 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폭망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은 그냥 좋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가지씩이나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기적 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임식에서 대낮에 맑은 하늘에 던 무지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본것 같았던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그마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웅비할 대한민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수상한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아닙니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망가뜨리려 했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면서 삼성의 발목을 잡았고 초격차 원전기술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 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170여 거대 의석 으로 검수암박을 몰아붙이는 등 위세를 부리지만 당장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판사를 지냈다는 이수정 의원의 샤우팅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한이어 이름은 국3m이라는 최강욱 의원의 수준을 보십시오. 김남국 의원의 이모 타령하는 수준을 보십시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안박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로지 살리고자 했던 두 사람 이재명과 문재인. 이두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에서 게 수사권이라는 칼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 이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것이 민주당의 부끄러운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절대로 그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안박 이라는 방탄조끼를 잊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이 쏜 총알을 어디 막을 수 있는지 역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국민이 쏜 총알을 감히 막을 수 있는 방탕복이 있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